네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요 이제 우리가 그 전번에 내가 이거 항석에 담은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새 내가 이걸 묻혀가지고요 상추쌈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오늘 묻히는 거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짜지 않게 묻힐 거예요 먼저 이렇게 머리는 다 따버려야 돼 그리고 항석어는 살때 이렇게 좀흐물흐물한거 너무 이렇게 빳빳한 거는 너무 짜니까 빳빳한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한거 이렇게 이런 걸 사야지 맛있어 국물은 이 국물은 아까우니까 아까워요 이거 항석어 진짜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아까우니까 쭉 따라 놓고 이 머리는 이제 다른 그릇에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가을에 김장할 때 젓갈 달때 같이 넣고달여서 사용하면 돼요 항석거는 이게 좀조금해 가지고 뭐세번짜르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두 번만 하나 싸서 상체도 딱 올려놓고 먹으면 아주 기똥차게 맛있어요 <웃음> 갈치 속여도 맛있는데, 이거다가 싸먹으면 맛있어. 이게 맛있어가지고, 김, 김장 할 때까지 먹다보면은, 김장 할 것도 없을 것 같아. 그냥 무치면 너무 짜니까 살짝 이렇게 쳐줘야 돼요. 한 번만 살짝. 후추. 고추. 마늘하고 고추는, 이제, 항상, 그 먹을 때, 쌈 싸먹을 때, 하나씩 넣고 싸먹으면 좋아요. 마늘도 같이,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가지고. 이 마늘을, 마늘하고 고추는 본인이 이게 넣고 싶은데 넣는 거예요. 뭐, 얼마 넣으라는 거예요. 규정이 없으니까. 양파도 암만 넣어주고. 파. 생강. 비린내나지 말라고 생강 조금 넣어줘요. 마늘이 이거 들어갔으니까 안 넣어도 되고. 깨. 깨보색이 좀 넣어주고 여기 정종 식초를 이 젓갈에도요 식초를 조금 넣어주면요 짠맛도 덜하고 이게 비린내도좀 잡아주고 그래요 올리고당도 조금 넣어주고 원래 젓갈에는 단거 안 넣는데 이걸 넣어주니까 짠맛이 덜하더라고 참기름 손 대기 싫어서 이걸로 무치러 가니까 거북하네 먹어볼까요 그렇게 짜지 않아요 딱 좋아요 밥 먹기 너무 짜면은 조금씩 밖에못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추에다가 항소이 하나 놓고 마늘 놓고 이렇게 파 하나 놓고 해서 쌈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네 이렇게 그 상추 쌈용 항소거 무침을 해봤어요 이거 완성됐어요 감사합니다